멸종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인류의 삶에서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린 것들을 전시하고 있죠 직장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맞이하며 멸종되어 버린 것들 그 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멸종품 바로 인사 라이프입니다 직장인이 되기 전 인류의 달력은 다채로운 일상들로 알록달록했습니다 기... 월요일 수요일, 파리. 토요일, 토요일 수... 수... 매일매일이 이벤트였던 삶이었죠. 하지만 직장인이 되며 인류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월요일, 야금파 수요일, 야금파 수요일. 야금파 심지어 토요일까지도 계속되는 야근 시나미로 인류의 뒷목은 퇴화되고, 인싸라이프는 결국 멸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멸종품은 적음입니다 인류는 분명 이것이 최저가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직장인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부장씨부장씨부장씨 높아진 수익과비래하는 스트레스로 인류는 새로운 지출 항목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발비였죠 직장인류는 깨닫습니다 버는 고통은 질러서 치유하는 것 저금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런데 상사의 히스테리로 인해 멸종된 것이 과연 적금뿐이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야근의 습격으로 친구들과의 생판은 먼지가 되고 멸종된 생파를 기리는 불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멸종품,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멸종으로 기록된 남사친입니다. 대학 시절 여성 인류는 남사친이라는 존재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 Thought... 이거 마실래? 치우스 더울 때나 아이 추워. 이거 할래? 목도리? 어? 뭐지? 추울 때나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던 남사친 여사친 그둘 사이의 오간 건 우정?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그런데 입사 후그 다정했던 남사친 여사친들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거 받아줄래? 어? 이거 뭐지? 정... 늘 심쿵 모먼트를 선사하던 남사친은 결국 청첩장을 통해 진정한 심쿵을 남기고 여성들의 곁을 떠납니다 남성들 또한 같은 이유로 여사친의 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짠내라던 직장인류 역사에서 바로 이때 엄청난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 이건 뭐지? 새로운 섬의 기원 탄 혹시, 혹시 내 남사친? 내 여사친? 전혀 연결고리 없던 두 사람이 이 손가락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직장인들 여러분 당신의 남사친 여사친도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면 더 이상 놔두지 마세요 탄탄하세요 위치 기반 매칭으로 한번 걸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한번 더 음. 믿고 걸러주는 음. 믿고 쓰는 소셜 앱 탄탄! 탄탄!